제압하라. 네난 준비됐어. 적들에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자. 헤류를 좀 찾았다. 와, 농구에 안전 있어. 아이이전 중. 실드 충전 중이다. 실드 충전 중이 잘 봐, 친구. 하늘에서 보급품이 떨어진다. 패스 해이 a l l 이 h a 편이야. so 상처를 돌봐야겠어. 기이다 재료를 좀 찾았어 하늘에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 0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 여기 라이벌을 찾았다. 적들이 날 쏘고 있어. 장전 중. I'm sitting r here. 패배를 <목소리도> 당당하게 받아들여. 여기 <목소리도> 어, 경쟁자다. Do not take p r e c o c 이 a n 재료를 좀 찾았어. 재료를 좀 찾았다. 방금 저기 누가 있었어. 여기 실드 배터리. 봐, 누군가 우리 안전지대로 들어왔어. 여기 피닉스 키트야. 어이, 여기 적들이야! 아, 저 적혀 패키지 좀 살펴봐야겠는데 怎么了